지금 뭐 만들어요? 마파두부 뭐 만들어요 마파두부 뭐 만든 적 있어요? 아니요, 처음 만들어봐요 <웃음> <웃음> 자신 있어요? 아, 아이, 자신 있죠 오, 기대할게 네, 기대하지 말고 <웃음> <웃음> 왜? 고 <웃음> 맛있어요. 어, 완벽한 맛이야. 맞아. 근데 후추 맛이 좀셀 수도 있어. <웃음> 음, 음, 음, 맛있다. 맛있어? 응. 음. <웃음> 다행이네. 맛있다. 또 먹을래. 음. 아 진짜 밥 비벼 먹어야 되겠는데 이거? 응앗 뜨거워 뜨거워 두부 주세요 마팔 두부잖아요 근데 두부가 휘젓다가 많이 박살 났어 <웃음> 두부가 연해가지고 그런가 봐 까워요 살짝. 응. 음. 많아. 어. 방허. 아. 맛있어. 음. 근데 여보 표리다. 후추 맛이 강해. <웃음> 내가 좀 후추 많이 넣었어. 많이 넣었어. 응. 잘했어요 아, 원래 넣을양보다 훨씬 많이 넣었어요 런런야야 이제 네. 아, 데파 d 이는 t k 맛이 있어야 돼. 약간 h e q u e s t i o 맛이 있어야 돼. n t 처음 먹어보니까 조금 맛이 약하더라고 <웃음> 약간 좀 is. I don't know what the q u e s t i 재밋목소리 남편님 빠빠이 지금 저희 거실이 노트북으로 꽉 찼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? 그러게요 <웃음> 여기가 원래 남편 작업실이었는데 옮겨졌어요. 추워서? 아니면 집중이 안 돼서? 집중하려고 집중하려고 이사를 했어요. 거실로 <웃음> 그래서 갑자기 여기가 식탁이 돼서 오늘 여기서 밥 먹었어요. 근데 계속 이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한번 이렇게 지내보려고요. 어이구야.. 방금 무슨 소리야.. <웃음> 내가 방해되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